예,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제 일주일 임문 보겠습니다. 임문 제가 읽고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세요. 임문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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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구원받은 그삶 결국 성화를 얘기하고 있죠 구원 그 이후의 삶 이렇게 세 파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 파트는 그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이제 율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어떻게 구원 받는가는 사도신경을 가지고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 받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십계명과 주기도문으로 다루어지죠. 먼저 우리가 <웃음> 살펴보는 것은 예, 유일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우리가 유일한 위로를 삼는다. 그러면서 이러한 유일한 위로 가운데 우리가 이제 복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이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가 그걸 알아야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예수를 주로 모시고 거듭난 사람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또는 성도다 이런 말을 쓰죠 그렇지 못하게 예수를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불신자라고도 하고 자연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연인과 이 그리스도인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게 어떤 점일까 무엇이 다를까 분명히 그리스도인도 죄 가운데 살고 비참함을 누리고 아는데요 이 자연인들은 자신들이 죄 가운데 살고 그리고 그 비참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태면 이런 거죠 분명히 그 죄인데요 죄인데 그 죄가 비참함으로 같이 있지 않는 거예요 비참하지가 않은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저런 것으로 하나님 없이 큰 부를 이루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자가 됐어요 부자로서 살아가는데 마음에 비참함이 전혀 없어요 왜? 전혀 불편하지 않으니까 반면 이제 세상에서 주는 달콤한 인정과 칭찬, 이런 명예, 영광 이런 것들을 한 몸에 다 안고 있는 인기 연예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연예인에게 이제 안티 팬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컴퓨터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자기 상황을 보기조차도 참 두려울 만큼 많은. 나쁜 글들이 오르고 그랬을 때 사실은 마음의 그 비참함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자살하는 연예인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비참함을 가슴에 막 담고 죽을 이만큼 혹독한 마음의 슬픔을 가지면서도 문제는 그것을 죄라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와 비참함이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는 게 자연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이 죄와 비참함이 같이 연결되어서 내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참함은 다른 비참함이 아니에요. 어, 좀더못 먹고 못 누리고 또 자녀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갖는 어떤 상대적인 열등감이 주는 그런 비참함 남들은 다 갖고 있는데 난 그것이 부족해서 결핍으로 가져오는 어떤 박탈감과 상실감으로 주는 그런 어떤 마음의 비참함이 아닌 거예요 그 비참함이라는 것이 죄라, 죄와 죄 연결되어서 아이 비참함은 바로 죄구나 죄와 연결하여 갖는 비참함, 그걸 그리스도인만이 갖는다는 거죠. 이 죄와 비참함이 연결돼서 같은 그 문제로 느껴지는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죄와 어, 비참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 거듭난 성도들에게 그런 아픔을 주는 것이냐 그걸 알아야겠죠 세상은 자연인들은 절대 이 죄와 비참함을 연결하여서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비참함을 느끼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성도들만이 갖는 죄와 비참함 그게 무엇이냐 로마서 1장 한번 우리 가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그리고 어, 그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 밑에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집중하여서 잘 따라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장 18절 보세요 우리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무엇이 죄요? 비참함인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리스도인은그 안에서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압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서 영원한 것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상태가 되고 만 거예요 그게 비참함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들을 우상으로 썩어질 것으로 바꾸고 있는 그 실상을 느끼고 있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세상에 썩어질 돈이나 귀한 겁니다 돈 없이는 우리가 못 사니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미친 듯이 그 삶의 자리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세상은 그걸 죄라고 보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 비참함을 느낄 뿐이지 죄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비참함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자녀가 내 인생의 골이 아닌데 왜 내가 이것 때문에 울고 이것 때문에 웃고 왜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살 맛이 나고 이것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가?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죠. 그것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것 때문에 아파해요. 아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 존재가 아닌데 왜 내가... 이것을 위해 살지 하나님 영광을 떠나서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의 처지와 상황을 비참하게 느끼고 있는 자 이게 성도예요 그렇지 않고 있으면요 여러분, 여러분이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비참함을 느끼세요 어떤 자녀가 내게 속을 썩이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내게 싫은 소리를 하고 아픔을 주니까 그것이 마음의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게참 많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여러분 가장 크게 우리가 손해본 게 무엇이라고 생각돼요? 상 크게 잃어버린 게 있다면 죄 때문에 우리가 빼앗긴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여기 우리 로마서 3장 여기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3절 함께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뭐라고 그래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진정한 복된 인생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때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고요 참 만족은 그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곁에 있는 남편이 아내가 나를 대접해 주고 나를 인정해 주고 내 상황이 나를 올려줘서 그때 기쁜 것은 진정한 위로가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목적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을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것을 박탈하고 상실해 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크게 손해본 건 그거였습니다. 과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요임금이요 나의 주인으로 삼기 전에 우리 안에서 죄가 왕로로 타고 있을 때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손해본 것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전도하느라고 여러분이 열심을 냈습니까? 되돌아보십시오 그런데 그 속에 얼마나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빠지면서 내 영광과 내 꿈과 내 이상과 내 소원을 거기다 담고서 거기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부추겼는지 예수님 아예 몰랐던 사람들은요 그냥 모릅니다. 그게 비참함인지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살면서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서는 결국은 염세주의 모습으로 가서 자살이라는 것밖에 갈수 없는 그런 자리로 떨어지고 말죠. 우울증이라는 게다 그런, 게 그런 현상의 하나의 모습들이잖아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이들도 죄가 가지고 온 것은 그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진정한 주인이 되지 않았을 때는요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다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나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합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결혼할 때두 남녀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죠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어,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 보면 알죠. 저들이 사랑한다, 죽고 못 산다고 하는데 그두 사람이 사랑한다는 고백에는요. 이제부터 당신은 나를 위해서 살아줘. 당신은 이제 내 필요가 되어줘. 라는 게 사랑이에요. 정말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이제 당신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묻어나오질 않아요. 나를 위해서 결혼도 하고 나를 위해서 사실은 자녀도 낳고 나를 위해서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섬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녀를 기도하지 않아요. 다 모든 게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되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조금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불평이 나오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죄가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신 게 뭐냐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에게 그 삶의 목적을 바로 잡아주신 거예요 여기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 25절 26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 의롭다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대요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무죄하신 분입니다 죄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뭘 의롭다를 나타내세요? 예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과 자신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로 도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예수로 성량받은 자의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거듭난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이것이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여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면 살수록 그 안에서 내가 왜 사는가 아 먹기 위해서 사는구나 그게 아니라 아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왔고 과거 죄 때문에 이 하나님 영광에 해서 못 살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것이 이제 기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죄삼 우리는 예수님 믿고 속량 받았다. 이렇게 죄삼 받았다라는 문제 그것만이 절대 아닌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송량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 그것이 오늘 하이델베르크에서 얘기하는 위로예요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 이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나의 가치가 됐고 행복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 뜻하는 바는 뭘까? 우리는 the glory of God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내주신 것은, 속량하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예요. 창세기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1장에 나와요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1절에 보시면 이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라는 것을 우리 개혁 한글에는 아마 거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거부, 예, 이제 아주 그 재산을 많이 모은 예, 그런 아주 부유함을 뜻하는 거죠 그 거부라는 단어 재산을 많이 풍성하게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이 어, 단어가 이제 카보든데요. 그게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광, 영화, 존귀. 예.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거예요. 이, 이 야곱이죠. 어, 그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인데 이제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야곱이 이 모든 영광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그 영광을 다 가졌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카보드가 뜻하는 이 거부가 됐다. 그 말은 아버지 라반, 라반의 그 재산, 그 소유, 그, 그 소유를 에, 그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라반의 재산이 그 라반, 주인을 반영하듯이. 그죠? 주인을 반영하듯이. 지금, 어, 이 소유권을 얘기하면서 바로 어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라는 단어, 이 소유권 속에 있는 이 영, 소유권, 그 라반의 재산의 일부잖아요. 그것처럼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재산이고 하나님의 자산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유로서 그 일부분을 뜻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라반의 재산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다 하나님의 재산의 한 부분이다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일부분은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에베소서에서 잘 설명을 하죠 에베소서 1장 가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외수서 1장 보세요.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1절과 12절 함께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니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하죠 기업을 받았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예정 속에서 기업을 받았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기업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설명이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랐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 하나님의 소유의 일부분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받는 것으로서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이것이 기업이고 그 하나님의 것으로 드러나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자꾸만 우리는 영광 그러면 뭘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영광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광이 뭐냐? 너다라는 그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것으로서 증거되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십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세요? 거기에서, 어, 성공하고, 거기에서 실패하고, 하나님은요, 성공, 성공이 꼭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비즈니스가 잘 돼가지고, 막, 뭐, 그몇 개로 늘어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세상은 그것을 마치 아, 예수 믿고 그래서 뭐 성공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자녀도 좋은 대학, 예, 인류대학에, 하버드대학에 이렇게 들어가면 아, 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니, 그게 왜 영광인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라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실패를 하더라도 가난해지더라도 내 안에 아무 것이 없더라도 자녀를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일부로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의 내참 진실한 삶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도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무명한 자로 살아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거슬임을 증거되면 이것은 영광이죠. 승리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잘 돼야 된다. 대체 잘 된다는 게 뭡니까?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잖아요. 이기적이고, 그리고 몰상식하고, 어? 비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 비참함을 느껴야 되는 거근데 그것이 비참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비참함은 거기에 있거든요. 왜 내가 빛으로 있는데 왜 주변이 나의 빛을 인식하지 못할까? 왜 내가 빛으로 있는데 여전히 왜 썩어지고 있는가? 나한 사람이 딱 있음으로 인해서 저쪽부터 계속 썩어져 내려올 때 소금으로 있을 때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나도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썩어져가고 있는 이것에 대한 비참함을 느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보상적인 조치로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듣고 해서 그곳에서 뭔가 불을 이루고 승리를 쟁취함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편들고 보호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확인받으려고 하는 이 죄악된 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것이 아니오. 나의 구조,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왜 진정한 위로가 되는가 이것이 왜 영광이 되는가 예, 예수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죠 여기 하나님의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최고로 드러났던 것은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최고로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거심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세상은 실패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무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내려와 봐라 그러면 보고 믿겠다 그랬지만 예수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는 그것을 감수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예수가 하나님의 거심이 되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로 드러났죠 그렇게 나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갖고 있지 않은 자연인들에게는요, 전혀 관심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 살아도 비참하지 않고요, 비참함 속에 있어도 죄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비참함이 죄로 인한 비참함이라는 것을 압니다. 내 가정이 왜 깨졌는가? 내 사업장이 왜 힘든가? 실패하고 깨졌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비참한 거고 죄인가 될까요? 그 속에 나는 결혼이라는 것, 직장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던 것.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다. 그래서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도 죄인 겁니다. 그런데 그죄 속에 있으면서도 비참함을 못 느끼고 사는 것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가요? 지금 비참함을 느끼고 있나요? 은혜로운 거예요. 엎드려지셔야 돼요. 하나님 내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정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아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그 힘든 게 뭐예요? 내가 힘들어서 힘든 거였어요? 그러면 그건 아니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번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 마음이 와야죠. 이 마음이. 이게 거듭난 자의 마음이죠. 이게 없으니까. 천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피참함인데도 피참한지도 모르고 세상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세상이 하자는 대로, 세상은 싫으면 갈라서듯이, 그냥 갈라서면 그거로 때씻, 그런 건가요? 어렵고 힘들면, 교회가 힘들면, 떠나면 그거로 끝나는 건가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 뜻이라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여야 될거 아니에요. 드러내줘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듣기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내 안에 져야 할 나의 십자가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뜻에 내가 순종하여 죽겠습니다라는 자리로 가야죠.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인 신앙생활 전반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복된 인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아무 어? 그 예수를 제대로 믿었더니만 감기 한번안 걸리고 사는 게 복인가요? 그런 것 없죠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우리만이 드러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될 수 있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묶여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멋진 인생으로 나머지 생애가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무나 살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그 사람만 비로소 보여집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비참함이고 불행이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때 인생에 참된 가치가 있고 멋진 거구나. 남편에 매어 살지 마십시오. 아내에 매어 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영광 때문에 교회를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 받은 인생은 이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숙제들이 있어요. 그 숙제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만나시고 그 영광 속으로 더 나아가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는 기쁨, 하나님 영광 때문에 맛보는 승리의 즐거움을 이제 여러분 누려가 보십시오. 이걸 기독교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살면 죽어서 천국간들 재미가 없을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만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가 저렇게 견디는 걸 보니 저가저 상황에서 저렇게 기뻐하고 감당하는 걸 보니 저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나야죠 세상 재미 다 누려가면서 세상 것다 인조이해 가면서 그러면서 남은 거 하나님 앞에 동양하듯이 그런 인생 여러분 사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퍼스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결정하셨고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러분이 되셨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에도 내 인생은 아깝고 가치 있구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 때문에 울고 웃고 자녀 때문에 슬펐다 기뻤다 하시고 그런 인생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살때 진정한 가치가 있고 복된 인생이라는 것꼭이 저녁 기억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